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그랜저 HG입니다. 어트야 개선 및 누른 할로겐에서 벗어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후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높낮이는 괜찮은 편인데 운전석의 경우 우측으로 많이 틀어져 있으며 조수석 역시 우측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네요. 조수석은 규정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제품이며 1 9 8 0루멘으로 자기 인증 제품들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품 보증 기간 2년이 제공되며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하단 더보기 탭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HG는 H7B 타입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용 브라켓을 먼저 장착 후 LED 제품을 장착합니다 배선 방향은 6시가 되도록 위치시켜 주고요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 및 방열팬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두 잘 작동하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밝은 LED라도 조사각이 맞지 않으면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눈부신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수로 조절해줘야 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할로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네요.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서류 작성 및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은 물론이고, 라이트 색 온도가 바뀌어 드레스 효과로도 제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